슈팅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컬러고, 정수리 냄새를 내 썸놈이 안 맡았으면 좋겠다. 진짜 냄새가 정말 싹 사라져요.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고데기 할 필요도 없고, 쓱쓱 그어주면은 머릿결이 진짜 엄청 좋아져요. 구치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 치약의 신세계를 느낄 수 있는 정말 꼭 사셔야 돼요.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이제 9월에또 올리브영 세일이 엄청 크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올리브영 세일 때꼭 구매하시면 좋을 그런 아이템들을 추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화장품을 진짜 엄청 엄청 엄청 많이 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올리브영 세일 때 정말 야무지게 후회 없이 사고 싶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시겠는 분들은 꼭 영상 참고하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뷰티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요 필리밀리 히팅 뷰러인데 이거는 제가 진짜 너무너무너무 많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진짜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요약해가지고 저는 10년 넘게 뷰러를 쓰면서 이렇게 좋은 뷰러를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이게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은 열이 들어오면서 이쪽이 달궈지는 그런 히팅 뷰러인데 이렇게 뷰러를 하면서 동시에 열감으로 고데기를 해주기 때문에 진짜 몇 번만 이렇게 올려줘도 하루 종일 그 컬링감이 그대로 유지돼요. 그래가지고 따로 마스카라 픽스 안 바르셔도 되고 마스카라 정말 꼼꼼게 안 해줘도 정말 속눈썹이 하루 종일 이렇게 붙인 것처럼 활짝 활짝 올라가 있거든요 제가 진짜 속눈썹이 직모 중에 직모라서 아무리 아스카라 진짜 열심히 해도 밖에 나가면 한 2시간? 3시간 안돼서 이렇게 축축축축 내려앉거든요 근데 이 뷰러를 쓰고 정말 하루 종일 속눈썹이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고 이거 진짜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꼭 사셔야 돼요 정말 딱 하나의 단점을 꼽으라면 이렇게 건전지를 넣어가지고 사용하는 거라서 이 건전지가 조금 빨리 다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두 번째는 하이라이터 이렇게 양감을 줄수 있는 흰기 도는 컬러랑 여기 쉬머한 하이라이트 컬러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제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얼굴 자체가 하이라이터가 진짜 진짜 안 어울리는 얼굴이에요. 좀 입체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하이라이터로 올리면 은 되게 인조적이고 사이버틱하고 뭔가 과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이라이터를 진짜 안 쓰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 너무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하이라이터 안 하고 왔는데 이런 자연스러운 광? 이렇게, 이렇게 눈썹산 위로 살짝 올려줘도 진짜 은은하게 예쁘거든요. 이런 살짝 내 얼굴에 광과 입체감만 더해주는 느낌이지 막반딱반딱하고나 여기 하이라이터 발랐어 이런 느낌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올리브영에서 테스트해보시면 알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너무 자연스럽거든요? 따로 스킬 없이 그냥 이렇게 씩씩씩 올려도 되게 되게 예뻐가지고 하이라이터 입문자분들도 사용하시기에 너무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하이라이터 유목민이셨던 분들 나는 하이라이터가 너무너무 안 어울려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진짜 강추인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 투쿨포스쿨 국민템이 근데 이거는 원래도 유명한 제품이지만 최근에 그 소연님 화보 진짜 레전드 찍은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시 약간 핫해진 그런 템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보내주셔가지고 써봤는데 저처럼 쿨톤이신 분들이 이 얼굴 외곽 깎기에도 너무너무 좋은데 콩 쉐딩 넣을 때 진짜 너무 좋아요. 저는 주로 여기에 있는 이 컬러 부터 가지고이 콧대 음영 줄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콧대 음영은 붉은기 있는 거 많이 쓰거나 좀 발색이 너무 진한 거 쓰면 은 진짜 코가 오히려 더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획기 도는 걸로 항상 코 쉐딩을 하는데 얘가 진짜 코 쉐딩하기에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은 컬러고 사용해보시면 진짜 만족을 하실 거예요. 다음은 이제 헤어 쪽으로 가볼 건데 진짜 진짜, 진짜 찐 꿀템이 있거든요. 라카 브로우 쉐이퍼인데 이거는 사실 브로우 제품이라서 헤어 제품은 아니에요 이렇게 눈썹결 살려주는 그런 제품인데 저는 사실 눈썹결 안 살리고 이걸로 이렇게 잔머리 그 가닥가닥 더듬이를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고데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쓱쓱 그어주면 은 고정이 진짜 기가 막히게 되거든요 이렇게 바로 더듬이가 생겼죠. 그리고 이렇게 잔머리 만들어주기에도 너무 좋고 따로 고데기를 하지 않아도 얘가 엄청 컬을 잘 잡아줘가지고 요즘 이런 더듬이 한 가닥 두 가닥 내리는 게 되게 트렌드잖아요. 저도 이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맨날 맨날 아침마다 하는데 아침에 고데기하고 스프레이로 막 만지고 이러면 은근 엄청 귀찮단 말이죠. 근데 얘는 그 단계를 다 완전 없애줘가지고 진짜 좋고 진짜 대박인 게 여기 약간 애, 애교 머이 있죠. 이것도 얘로 이렇게 그냥 쓱쓱하면 은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볼륨감도 생겨요. 그리고 이런 더듬이들은 밖에 나가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바람 맞고 하면 은 내가 원하는 그 위치와 그 모양에서 막 벗어난단 말이죠. 그럼 진짜 짜증나는데 밖에서 고데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얘 그냥 들고 다니면 은 이걸로 한 번, 두번 이렇게 쓱쓱 그어주면 더듬이 고정 끝입니다.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헤어 수동하기에도 너무 좋고 아침에 바쁠 때도 너무 좋고 그러라고 만드신 건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웃음> 그 더듬이 만드는 용으로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듬이 이거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몰령 쓰일 때꼭 쟁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 힐링버드 헤어팩인데요. 이거는 처음에 제가 왜 테스트를 해보게 됐냐면 제가 얼마 전까지 붙임머리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붙임머리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여기저기 다 엉키고 완전 이렇게 수세미처럼 뭉쳐가지고 이렇게 빗질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트리트먼트 같은 걸로 헤어팩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엉켜서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얘 쓰면은 엉킴이 진짜 많이 풀어진다고 해가지고 써봤는데 진짜 그 엉켰던 게 되게 슬슬슬슬 잘 풀리는 거예요. 얘는 조금 특이한 게 이렇게 약간 액체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누르면 폼처럼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 샴푸 전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를 이렇게 한 4, 5번 짜가지고 모발 전체에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샴푸를 해주시면 샴푸할 때 엉킴도 좀 방지가 되고 단백질 충전을 진짜 빠방하게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를 그 붙임머리 한창 레전드일 때 정말 정말 정말 잘 써가지고 떼고 나서도 꾸준히 쓰고 있는데 제가 그 붙임머리 떼고 나서 거의 나 탈모인가 싶을 정도로 머리가 진짜 엄청 얇아지고 되게 가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케어용으로 그 후에도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게 얘를 샴푸 전에 엄청 듬뿍듬뿍 발라요. 그다음에 샴푸를 하고 정말 꾸덕하고 영양 가득한 그런 트리트먼트나 오일 있죠. 그걸로 더블 케어를 해주시면 머릿결이 진짜 엄청 좋아져요. 그리고 이런 거품 타입이다 보니까 바를 때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 없이 엄청 깔끔하게 바를 수 있어가지고 얘 완전 진짜 추천입니다. 그다음 헤어템은 요 유즈 헤어 퍼퓸인데요 이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추천을 해줬던 제품인데 이거 진짜 좋거든요. <웃음> 왜 좋냐면은 이게 헤어 퍼퓸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머리 정수리 냄새 이런 것도 케어해주고 모발에 영양도 주는 그런 제품인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약간 찌개 같은 거 먹었으나 고기 집 가서 고기 먹었을 때이 머리에서 그 고기 냄새 이런 음식 냄새 배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얘를 들고 다니면서 머리에 막뿌렸단 말이죠? 그데 진짜 냄새가 정말 싹 사라져요 그이 머리에 꿉꿉하게 남아있는 그런 냄새가 진짜 싹 사라지고 막 이렇게 머리가 날릴 때마다 내 머리에서 나는 냄새가 진짜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층이 이렇게 두 개로 분리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은 진짜 모발 에센스 느낌으로 쓸수 있고 그냥 나는 향만 미스트처럼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 안 흔드시고 이렇게 뿌리면 되거든요. 저는 요즘 스위톨리데이이향 많이 쓰는데 이거 냄새 진짜 너무 좋아요. 약간 달달한 벌꿀향의 장미 냄새? 이게 이렇게 합쳐진 느낌인데 막 회식하실 때 그리고 막 약간 데이트하는데 그 탕이나 고기를 먹었어 어, 나의 이 정수리 냄새를 내썸놈이안 맡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완전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치약인데요 저도 영상에서 치약을 추천할 줄 몰랐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엄청 좋거든요 저는 사실 치약을 막 엄청 되게 신경 쓰는 타입 아니고 저막2080 치약 이런 거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밖에서 양치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편의점에서 뭐 사려고 들어갔는데 이게 그냥 패키지가 너무 예쁜 거예요 세상에 색깔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별로 신뢰감 없이 그냥 예뻐서 샀는데 근데 정말 저 양치해보고 되게 신세계였어요 제가 원래 약간 되게 매운 그런 치약 진짜 싫어해요. 약간 파스맛 나는 거. 근데 얘가 진짜 완전 그 맨솔의담 냄새 아시죠? 그런 향이 이렇게 나거든요. 근데 그 맨솔의담 향이 되게 역하지가 않고 그냥 개운한 그런 느낌? 내가 쫙. 참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매운 느낌 이어 가지고 이걸로 한번양치하고 나면은 정말 내이 안에 있는 찝찝한 기운이 싹사가지고 요즘같이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닐 때는 가끔 마스크에서 반사되는 나의 그런 약간 깊숙한 입속 냄새가 확 느껴질 때마다 진짜 에잉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얘를 쓰고 나서는 그런 목 안에 있는 습한 냄새도 하나도 안 느껴지고 정말 나는 입냄새 진짜 안나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게 해준 그런 제품이라서 어, 이거 진짜 너무 추단이에요. 저는 앞으로 이걸로만 하려고 이렇게 큰 것도 사가지고 집에 그냥 쟁여놨거든요. 평소에 구취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 약간 신경 쓰이셨던 분들은 이걸로 한번 사용해보세요. 진짜 너무너무너무 좋고 정말 취약의 신세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올리브영에서 세일할 때 쟁여두면 너무너무 좋을 제가 찐으로 잘 쓰고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제품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정말 최근에 계속 계속 쓰고 너무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니까 올령 세일 뭐 쟁일까 고민이신 분들 꼭 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